챌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제가 라이브 방송을 가끔씩 하는데 그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타자님 요즘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? 아무래도 5시 이상 6시 이상 영상이 저의 가장 대표적인 영상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최근에는 저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는 거고 오전보다는 밤에 집중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또뭐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늦게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요 요즘 뭐밤 시간을 딱히 생산성 있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다가 막 늦게 자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리고 또 현재 휴학 중이다 보니까 뭐 학교나 회사 어디 일찍 갈뭐 그런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또 늦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.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거든요. 저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또 일찍 일어났을 때 하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다시 이 무너진 생활 패턴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저 혼자 아침 일찍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달 동안 이 한국타전이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아. 저는 내일부터 5시 반에 기상을 할 거고요 6시부터 7시 반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알람 소리에 잠이 깨시면 바로 그냥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뭐 날씨를 알려드리든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 드릴게요 원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잘 되는 거 아시죠? 일찍 일어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라이브 방송은 월, 화, 수, 목, 금주 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주말은 우리 푹쉽시다 그리고 총 4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.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아 혹시 제가 라이브를 하는 시간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 알람 설정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괜히 주무시고 또 씻어야 할 시간에 저 때문에 잠이 깨는 건 저도 원치 않아서 혹시 그러신 분들은 알람을 꺼주시고요. 아마 알람 설정을 꺼달라는 유튜버는 제가 세계 최초가 아닐까 네, 싶습니다. <웃음> 어쨌든 여러분 2019년이 이제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. 근데 뭐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거뭐 새해부터 할 필요 없잖아요. 지금 당장 right now 그냥 시작해버립시다 우리 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타자니가 요새 왜또 챌린지 영상을 안올리고 어찌 초심을 갖다 팔아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 잘 다녀와서 다시 또 새롭게 여러가지 챌린지를 진행중이니깐요 그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챌린지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께 또 위로와 또 재미와 동기부여가 될만한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챌모닝 하면서 만나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요 찰바